전설의 그 장면 어호호호호. 그러면 안 돼요 그만해, 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A Little To The Left라는 예전에 해모 버전으로 플레이를 했었던 게임입니다 이번에 정식 발매가 되었는데 오늘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1일정도니뭐지 이거? 다음 정동까지 24시간 이게 뭐야? 여기 배터리가 새거가 있네? 아 이런식으로? 어 아, 내가 또 이런건 기가 막히게 잘하지 여기 딱 맞잖아 지금 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잔 나나나나나 나, 나, 나.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놓고, 세워. 안 세워져. 이걸 세워. 그렇지. 이거, 여기네. 아, 뭐야, 이거.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 우후. 오늘의 정돈이 끝났어요. 오잉! 또 있어? 아 오늘 할 거는 이거고 다음날에 와서 또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배지를 얻기 위해서 두 번을 더 청소해라 이런 것 같고 이제 일반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1장 즐거운 우리 집오 스토리도 생겼나 봐슉 짜잔 예 yeah. 데모에서 플레이했던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정리해주면 되는 게임이에요. 아주 보기 좋죠? 그림도 약간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이 느낌. 음... 어, 어, 어. 지금 보니까 여기 심지가 묻어있는 게 있네. 어, 이렇게. 나이스. 배모에선 보지 못했던 스테이지도 사이사이에 껴있군요 짠 어? 살짝? 짜잔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액자들이 살짝살짝 이틀어져 있는거지? 뭔가 격한 운동을 했나? 어 이걸 정중앙에다 둔다고? 설마 아니... 아니? 아니? 와우. 너무 기분이 좋아져. 이런 정리 방법. 아, 너무 편안하다. 가장 큰 거부터 순서대로. 짜잔. 이거 근데 레벨 이거 다른 정리법 있지 않았어? 어! 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니까 뜨네 그래 나머지는 다하나인데 그래 이놈 다른 정리로 별두 개를 얻어주마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는지 까먹었다 두께 순이에요. 아, 그러네. 짠, 두께 순. 근데 아까보다 더 보기는 안 좋다. 그지, 이거 봐. 지저분해. 자, 어? 아 이러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겠지 짜잔~~ 이건 뭐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잘 정리했다고 소문이 날까? 어? 못 가져가 이녀석아 음, 이거 붙이는 거네. 어허, 가져가면 안 된다. 스바라시앙 고양이야, 된거 아니야? 음, 좋아요. 총 9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뭔가 원 같은 모양 아닐까? 그지너 나와, 뭔가 안 맞는데,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네. 원이 아니라 그냥 낙선데요? 물음표? 뭐야 이거? 응? 음? 뭐 뭐지? 아, 오케이. 자. 하나. 아, 네 개. 우. 어. 어. 두 개. 다섯 개. 세 개. 짜잔! 아, 요 이쁘다! 뭐지? 나 얼굴 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와, 스티커 뗐다 붙였다 하는 소리 진짜 좋다. 여기에 붙여져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것들도 예상해서 붙여야 되는 건가? 이거 되게 난해한데? 이게 무슨 표시인지 어떻게 알아? 규칙이 있나? 별 다음엔 반드시 요거인 것 같고 그그 다음이 용수철인가? 어? 맞아 띵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이 네모? 그 다음 다음이 파란색 꽃인 것 같고 다음이 용수철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맞아? 저게 맞대요 뭐 맞다면 맞는 거겠지 어? 이거 키 순서대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을걸? 키가 똑같은 게 있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양으로 맞춰야 되는 건가봐요 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빡 집중하고 있냐 <웃음> 이게 뭐라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야? 이거 아니잖아 이건가? 어! 이거네 이거 아닌데? 물줄기를 가운데로 옮겨보자고? 어! 됐다! 저게 맞는 거였구나 어우 어려워 아이고 오, 이런 식으로 아왜안 세워져 됐다 왜안 서지냐고!? 이..이게 맞다고? 더 기울여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 착신가 오 불편해. 오 불편해. 어, 이 결박증 테스트 아니었어요? 뭘 의지해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네. 그 다음이 이거고. 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양인데? 분홍색 책? 이거? 어? 내가 봤을 때 높이가 맞는 것 같아. 높이 순으로. 정리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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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별... 3개짜리 이게 분류법이 무려 3개나 있다고? 이게 가장 새거! 이게 가장 낡은거! 너네 저리가 짜잔 연필심 기준 자 이번에는 어 지우개도 높이가 다르네 이번엔 지우개를 새거 순으로. 얘는 몽툭하기도 제일 몽툭하고, 지우개도 다썼네 나이스. 다시. 이제 색깔 순으로? 파란색. 예에. Yeah. 좋아. 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별다 모으는 거좀 비효율적으로 돼 있거든요,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 스테이지가 몇 개야? 미치.. 어?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하나씩 찾아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모 때 했던 거네요? 그죠? 여기가 아닌가? 구석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고? 짜잔. 아, 고양이가 또 해방 논다. 아. 이건 뭐야? 색깔별로 분리해놓겠어, 나는.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아까 연필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죠. 완전 시퍼런색, 시퍼런색, 시퍼런색.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됐다! 뭐? 무늬도 색깔을 따져야 되나? 어? 아아! 아, 아 중앙선의 높이가 전부 다 다르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중앙의 굵은 선을 기준으로 높이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이거 완전 바닥에 있네 <웃음> 아 이게 이게 진짜 바닥이네 얘가 맨 위에 있었던 거네 음 됐다 정리 어 이것도 데모 때 했던 거다 갖다 치워버리고 크기 순서대로 평범하게 짜잔. 아, 안 돼! 뭐 하는 거야? 뭐야, 금왜 왜, 왜 이래,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 기스가 전혀 닿지 않는 구간. 그게 여기네. 어, 아닌데? 됐다! 아 여기에 핀이 있구나 내가 LP판을 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어 자이장입니다 잃어버린 레서피 이번엔 주방을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려나음 그렇군요 뭐 있지라고 그냥 다 토마토가 앞으로 나오게 정리하자고? 아아 <웃음> 그런건가? <웃음> 이게 맞네 <웃음> 근데 다른 분류법도 있긴 있어 어 별이 두 개네 나는 병 높이로 정리를 해 볼게요 짜잔 분류법이 무려 3개나? 이것도 크기별로? 좋아 이건 뭐야 음 금이 안간 곳을 찾아야 되나보다 그건 사기잖아, 근데. 근데 이러면서 동시에 무늬를 맞춰야 되는 건가, 혹시? 이렇게? 금이 간 곳은 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건가? 이 상태에서 금이 안간 곳을 찾아야 되나? 됐다! 저 분류법이 두 개인데? 뭐 뭐가 있지? 이건 뭘까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 같지? 이건 뭐... 곰팡이... 바라 하는 거... 관찰하는 건가? <웃음> 뭐지? 주방에서 왜 이런... 어 뭐야 귀여워 아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아요 이건 뭐지? 아! 가운데에다가 두는거구나 이거 어, 아닌가? 설마 맞춰야 돼, 이거? 아, 아, 맞추는 게 맞는 건가? 어, 맞나 본데? 뭔가 맞는 게 없는데? 맞는 게 없어. 맞춰줘! 썩을놈아 아! 아 이게 맞네? 그럼 이제 이게 맞나? 안맞네? 이게 맞나? 오 오케이? 아 이게 맞는거구나 아럼 이거? 이거? 됐다 아이 이뻐 귀여워 가족들끼리 단란하게 손잡고 있는거 아 까자! 까자! 까자! 후스라기 까자 아유 깔끔해 어? 이것은 짜잔! 마카로니! 에? 어? 뭐, 어떻게 분류를 하라는 거지? 뭔가 얼추. 될것 같기도 하고. 꼬인 정도? 그럼 꼬인 순이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오 괜찮네 이런 분류 방법이라니 이건 뭐지? 컵의 배경인데 뭘까요 이게 오! 여기 뒤에 있는 갈매기랑 정확하게 일치시키니까 띵 소리가 났어요 그럼 이것도? 아. 뒤에랑 정확하게 맞는 걸 찾아야 돼. 그 배, 배가 일치되는 거를 찾아야 되나? 이건, 이건 뭘, 뭘 맞춰야 돼? 맞는 게 뭐가 있지? 아, 낚시하는 사람. 오. 찾았다. 전설의 그 장면. 어호호호호. 그러면 안 돼요. 그만해, 이 자식아! 이건 뭐지? 아, 소리. 어? 아, 여기 뒤에 무늬에 맞추는 건가 봐.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이이딸들은은어에에다맞춰춰야될일일이이여여에에다넣넣 자, 자은은러면이이렇 맞춰 춰놓고오오 오, 위에 올려놓고 딸기를 음. 음. Delicious. 아주 예뻐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색상별 아니야? 어? 하,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어, 야 이거 위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거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었잖아요. 아 진짜 왜 그래요 사람이? 근데 이것도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다 보면 된다? <웃음> 봐라? 그치? 하다 보면 돼 똑똑 <웃음> 뭐 어디 하라고 이 정도면 깔끔하다 인정? 어 이거 뻐끔뻐끔 고양이 짤 그거 할때 나는 소리 아니야? 어? 어? 잠깐만 뭐랑 맞아야 되냐? 이, 이렇게인가? 노란 여자랑 연이 이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아 초록색 이렇게 오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아 힌트 써볼까? 이번 건 진짜 좀 난감하다 야 힌트 뭐야 이게 오? 오, 야, 힌트 되게 잘돼 있다. 아주 깨끗하군요. 아, 야, 등대가 중앙에 있네. 이게 맞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맞아, 이거? 이거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 됐다. 아개어가야 이게 무슨 정리야! 너 정신병이야! 너 병원 가야 돼! 어우 머리가 압띵하네 이거 진짜? 이건.. 이건 뭐지? 아.. 이거 이렇게 색깔 맞추는 건가 혹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높이별로 일단 쌓아볼까? 뭘까 도대체? 아, 힌트 한.. 보자.. 아,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아... 이렇게 보이는 라벨을 네모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지게 만드는 거야? 너가 정신병이라고! 어? <웃음> 진짜 미쳐버리겠네, 게임. <웃음> 이렇게? 이게 맞다고? 그럼 사건의 순서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 보고, 건드리고, 떨어뜨린 거. 이, 이런 식인가? 어, 맞았다. 사건의 순서대로 사물은 전부 다 다르지만. 아, 드디어 2장이 끝났다. 이제 3장. 어, 이거 뭔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통이 지금 서로 모양이 각양각색이잖아, 이거. 뭔가 묘하게 다, 맞는 듯, 안 맞는 듯.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왜 있어? 저리 가! 뭔데? 뭐지? 왜 있는 거지? 오! 이거다! 여기에! 야! 기가 막혀! 나 이런 걸 원했어! 어? 이런 스테이지를 원했다고! 아씨 이거지 진짜 아 화나네 너무 좋아서 왜이렇게 커요 이거? 묘하게 다안맞는것 같은데 안 들어가잖아 이거 아 이거네 또 나와 와 근데 건전지 소리 되게 듣기 좋다 음딱맞는거만 <웃음> 음, 무늬도맞춰야될것같은데좀 기다려봐 일단 분류부터 다다 다 하자 전송의 버스 1 0 0원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늬를 맞춥시다 왜이래 됐다 아니 왜 제대로 안나져 내가 원하는대로 제대로 노란 말이야 됐다. 음, 음, 이 게임 맛있다. 아, 이거지. 아, 편안해져. 아우. 와, 생 뭐야 제대로 안 나줬는데. 아, 마지막에 미끄러졌는데 저게 들어가져버리네. 이거 여긴가? 이거 여긴가? 아 어, 뭐야 포크 개컹 왜 개컹 여긴가? 여긴가? 맞아 이거? 몰라 일단 막 둬봐 이거 여긴거 같은데? 얘왜 계속 대각선을 유지하고 있냐? 꼴밖에 뭐야 이거 이렇게 커다란게 어디들어간다고 여긴가? 아니 왜이렇게 다 크기가 크지? 어? 이거 여기다 이건 여기다 100%다 우겨넣는 중어 이거 여긴 것 같은데 그지 이여 여기 자리가 이게 확실한지 잘 모르겠고 이걸 도대체 어디 아 이걸 여기다가 넣는 거아 그래, 그래 맨 처음에 넣은 게 여기잖아 그럼 이거 어디다가 여기구나 그러면은 이 여긴 뭐지 <웃음> 이제 이걸 순서대로 넣으면 되나 뭐 하세요 어아 이거 연결할 수 있네 아 너무 좋다 제가 아까 욕해서 죄송했습니다 진짜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스티로폼 같은 건가봐 전구안 깨지게 오오 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꽂아야 돼요? 뭔가 다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단 말이지 희한하게 왜다 들어가지? 대충 쑤셔넣고 있는 건데? 어, 원래? 다 맞네, 희한하게. 이렇게 길어, 이거. 캬, 이게 정리가 바로 돼버리네, 이. 전구는 소중히. 어, 이거, 데모 때 엄청 애 먹었던.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웃음> 나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나 이, 이 스카치테이프가 여긴가? 배.. 배터리가 여긴가? 음.. 일단 다 나와봐 이게 여기일 것같아 이게 여기다 얜 뭐야 이게 여긴가? 이게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뭘까? 이게 여기다 일단 여기가 크레파슨가 여기가 크레파슨가 야, 누가 데모 좀 보고 와라. <웃음>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어,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근데? 그지? 오, 잭 나이프가 여기. 어, 이거 여기. 오, 이... 여긴가? 맞는 거 같은데. 누가 클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관해. 명품 클립인가? 이거 여기에다가 넣는 건가? 뭐야 이거 콧구멍 후비개인가? 오. 어? 어 이거 이건 이건 기억난다. 양초 길이 순서대로 제일 긴거 오른쪽, 짧은 거 왼쪽. 자, 이렇게 하고. 주사위는 어디다가 넣는거지? 여기다 이렇게 넣는건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여, 여기에다 클립을 넣는건가? 아, 아닌데 USB 여기다 면봉 배터리 여기가 배터리인가봐 맞나? 어? 여기에다 핀 넣는거네 이걸 여기다가 1 2 3 4 5 6 가위 집어넣고 호루라기 집어넣고 단추 두개 땄다. 예. 아, 오, 이게 이거 그만요. 이거는 아씨 노란색이 없네. 이렇게 맞추는게 아닌건가? 그럼 이쪽으로 빨간색을 맞추면 어떨까? 아닌것 같은데 이렇게가 제일 맞지 않아? 이게 제일 말이 되지 않아? 어? 이게 맞아? 오, 어 근데 왜 별이 두 개야? 뭐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정주행 한번 해야 되니까 이건 또 뭐야? 어떻게 본가하라고아 같은 색끼리 짜잔, 갈끔. 이것도 기억난다. 데모에서. 구멍 순서대로. 뭐 길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난 구멍이 지금 딱 기억이 나니까. 네 개, 다섯 개. 이게 어딜 봐서 다섯 개야, 이 멍청아. 여섯 개지. 이렇게 짜잔. 어, 이건 또 뭐지? 뭐 어떠느라고? 이거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게 정리가 된다고? 요까골트 금리빨은 왜 있죠? 어, 대각선으로 낑겨넣을수 있어 완전 무슬모야 야, 이거 누가 봐도 여기다 낑기는 거 아니냐? 맞네 이건 뭐지? 이게 뭘까? 아~~ 육각 나사 이거 보조하는 거네 끼우는 거 이거는 어디다가 놓아야 되냐? 금니빨 오! 딱 맞네 도토리 도토리? 왜왜 왜 도토리가 있어? <웃음> 에? 나니? 크다란 거 크다란 거투 크다란 거 쓰리 <웃음> 야, 안다 찍었다. 야, 이건 확실히 이 자리가 맞아. 이렇게, 어. 이렇게가 맞는 거 같고, 이거다. 휘어있는 못 이런 건왜 수집해? 갖다 버려, 좀. 아, 원래 휘어있는 건가? 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지 여긴 거 같은데? 왜안 집혀? 이건 이거네 뭐야 이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었어? 딱 들어가고? 딱 들어가고? 이거 여기인가 이게 맞아? 아니 그래서 도토리는 왜 있냐고 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스테이지가 많고 제가 지금 목이 진짜 안 좋아져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일정돈 하나 합시다 이거 뭐야 저리가 이것들 약간 그 시리얼 부스러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그 시리얼 봉투 묶는 용도? 그지? 근데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큰 거! 어 뭐야 이거 저리가 아 중앙에다가 두는 거지? 이거 크기별로 자 아닌데? 중앙별로가 아닌데?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이건가? 왜 안맞아 이거 맞잖아 왜씨 안맞는 척해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그럼 이거는 마지막에 딱 왼쪽으로 가겠죠 <웃음> 깔끔 좋아 별두개 이제 하나만 더하면 새로운 배지를 얻겠죠? 1년 동안 계속 1일 정돈을 하면은 슈퍼 배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못하냐 약간 그 화장실 선반 같은데? 그죠? 이거 닫으면 여기 거울 있고 그래서... 뭘 어떻게 정돈을 할까? 어? 뭐야 이거 병 안에 넣는 거 아니었어? 그럼 면봉은 여기에다가? 아니 뭘... 다 나와봐 이건 뭘까? 왜 이렇게 안 잡혀? 이 병에다가 넣는 게 아니야? 이 병은... 어? 아아 뚜껑을! 어, 뚜껑을 열어야 되네, 뚜껑을. 자, 면봉만 일단 먼저 정리를. 싹 해주고. 닫아. 첫? 이건 뭐야? 이건 뭐고. 딱 봐도 여기 들어가야 될 거네. 그지? 음, 아주 딱이에요. 자, 이제. 어. 너 꺼져. 이걸 똑바로 세우는 거는 아닐 텐데 그지 똑바로 안설것같 이건 좀 버려라 이런 다쓴 거는 안 버려지나? 이건 수납 자체가 안 되는데 너무 커서 이건 뭐지? 플라스틱 병의 절반인가? 아 이게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건가? 어 아, 이건 안 들어가 이, 그럼 이걸 넣어봐 어... Oh, 오케이 okay. 이거 여기다가 두고 이건 뭘까요? 어? 이거 쌓을 수 있... 있...어? 어... 어... 오케이? 이게 이렇게 아닌 것같아 이렇게? 너 뭐야 저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Uh. 자병 두 개. 아주 딱 들어가죠? 미쳤죠? 어, 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정신병이라고. <웃음> 아 라벨까지 이렇게 맞추는 거 진짜 정신병이라고. 병원 가라고. 어, 이건 시실이죠 음. 어떻게 넣으면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게 여기네. 와... 아... 이건 좀 많이 편안할지도? 정리된 거 너무 좋아. 나도 이런 걸 원했어. 근데 이 안에 어떻게 정리를... 어? 뭐야 이거. 아까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 놓으니까 이게 또 들어가지네. 이... 그렇구먼. 그렇다는 것은 즉... 이게 여기 옆에 이렇게 딱 맞아야 될것 같거든? 어... 어아 이걸 세워놓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해? 어? 어? 야 이거 정신병이야! <웃음> 야나 이거 병원 가야 돼! 야! 왜? <웃음> 어? 뭐야? 치 치약, 버그로 치약이 사라졌어. 아 불편. 맞아서 기분은 좋은데, 저걸 맞추기 위해 이 짓을 한다는 게 <웃음> 너무 무섭거든요? 어, 걸리네. 와, 야, 이건 진짜 좀 난이도가 높다. <웃음> 어휴. 야, 이게 서로 일단 안 닿게 해야 되는 거잖아? 야, 여기? 엄마야. 이게 여긴가? 일단 걸어봐. 아무거나 막 이렇게 걸어봐. 걸으면 보이겠지, 뭔가가. 구멍은 또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걸어요?! 어?! 아! 오..... 이렇게 오 대박인데? 사이에 이렇게 꽂을 수 있구나 못 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이건 뭐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 놓나? 다 같이 떨어져 버리네 어! 이렇게 하면 걸리긴 하거든? 구메 이건 또 뭐다냐 뭐, 어디 걸어? 아, 다 떨어지는 거, 진짜, 킹받네, 이거.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건가? 어, 걸렸어. 근데 이게 진짜 맞을까, 과연? 와, 근데 이건, 이건 난이도가 이때까지 중에서 역대급인데? 너무 높은데? 아! 딱이죠? 왜? 뭔가 안 맞죠, 지금? 아, 이게 여기네. 이게 여기고. 야! 미쳤어요. 뭐야, 이건? 한과야? 옆전이야? 왜 색깔이 바뀌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내가 손으로 만져서 더럽힌 거야? 분류 방법이 총 3개인데. 일단 스트레이트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뭐 더럽혀서 통일시키는 것도 일종의 정리법이죠. 그죠? 이삿짐 싸는 거네요. 저좀 있으면 이사하는데 그 예행 연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딱 봤을 때 지금 공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하는 거지. 전자기기 전자기기 신발 전자기기 전자기기 식물. 식물에 관련된 거. 씨앗. 이건 뭐지? 탁구공? 씨앗. 씨앗. 이게 스키용품? 스키용품? 이것도 근데 스키용품이냐? 이거 뭐냐 이거? 일단 공. 이건 뭐야? 전자기기? 전자기기. 신발. 포크? 이것도 그 삼지창 같은 그런 거네. 신발. 이거는 공이구나? 이것도 하키공이네. 전자기기. 된거 아냐? 뭘 잘못했지? 아 이거 조경 장갑이에요? 아, 아나 스키 용품이어서 그냥 장갑인 줄 알았는데 아저 화단 정리할 때 쓰는 거구나. 이건 또 무엇일까? 아 이렇게만 둬도 완벽한 거 아니야? 아이 화살표를 설마 다 맞춰야 된다거나 아니 이거 또 퍼즐이네. 그니까 위에 있는 것부터 치워야 아래게 집어줘요. 또 화살표 하나씩 이어가다 보면은 뭐 네. 이거 정신병이야. <웃음> 아, 정신병 아니, 이게 지금 이거를 여기 위로 걸쳐야 되는데, 여기에다 걸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여기에 먼저 놔야 돼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얘가 자꾸 걸리네? 됐다 됐지? 여기 여기 됐다! 뭐야? 아마 내가 맨날 정리하면 어질러 놓는 저 미친 고양이잖아? 이건 <웃음> 뭐지? 오오 오오 탁을 수 있어요 설마 이거 돌릴 수 있어? 자, 기운 나게. 짜잔. 아주 이뻐요. 어. 어. 꽃을 죽인 게 니놈이었구나. 계속 그늘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햇빛 독차지하고 말이야. 자, 이렇게 챕터 3가 끝이 나고, 챕터 4로 넘어갑니다. 허 <웃음> 고양이가 깨트렸어 어 이거 돌릴 수 있다 딱 여기 들어가게 생겼네요 음 소와 여긴가? 어. 어디가 맞는 거냐, 이거? 일단 이 무늬가 나름 힌트여서 무늬에 맞춰서 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짜잔! 이 붙이는 게 의미가 있어? 그냥 좀 새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든 꽃병을 살리겠다고? 이거 다시 건드리면 다시 와장창 될것 같은데? 이거 아어 이렇게 이제 이제 고양이가 팍 쳐서 이거 다 깨트린다고 안 깨트리네 고양이 의외로 착할지도 는 무슨 이미 다 개작살 렛는 야이 봐봐 이 악마자식 어? 뭐야 이거 아이고 세상에 <웃음> <웃음> 이 닦아 왜안 닦여 이거 어 됐다 오야 이거 걸레가 신형인데 아주 물기를 쫙쫙 빨아들이는데요 되게..되게 되게 좋다 이젖은이 이 젖은 것들은 어떻게..어 뭐야 아이 귀여워 아 뭐야 <웃음> 발자국 닦는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네? 아니.. 이거 몬스테라 아니야? 엄청 비싼 식물 이게 뭐야! 지옥이야 이건! 뭘 어, 어쩌라는 거.. 아 이렇게 닦으라고.. 에? 방금 뭐가.. 잎사귀가 그냥 뽑혔는데? 헤이, 뽑힌 잎사귀는 그냥 버려 이렇게?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어떻게 키운 식물인데.. 에? 뭔가 하나가 또 뽑혔는데? 너 일로 와.. 가렴.. 도전 거제를 달성한 파괴의 길 아이고, 파괴신님이시여.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다 닦은 거 아니야? 아, 또 저기 발자국 숨겨져 있네. 됐다. 아, 뭐야! 아, 가져가지 마, 이 귀여운 녀석! 아! 아! 됐다. 아, 좀. 아! 또 뺏어갔어. 보스전이야? 무슨? 아, 아, 아, 아, 아! 이 녀석. 오케이, 다 닦았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이 정도 되면은, 주인공이 잘못한 거야. 안 놀아주니까 저러는 거거든. 한, 하루에 4시간씩, 고양이 풀 가지고, 미친듯이 놀아줘야, 애가 이제, 거들떠도 안 봐요. 어, 뭐야, 이거. 어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네요 에? 뭐야 에? 다 잘하기 전에 완전 스피드하게 뽑아야 되나? 절대 다못 뽑는데 뭐..뭐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대칭을 맞춰야 된다고 뭐 그거 정신병이야 어이 어, 소름끼치는 놈이네 이거 아니 와 이게 대칭이 안 맞는다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잎사귀를 뽑아 버린다고? 이렇게 뽑으면 되나? 음. 야 무슨 식물까지 대칭을 맞추네요. 그래. 아 주인공 무섭네. 어 뭐야 이거? 아 오. 어 이건 좀. 어 이건 좀 설렐지도. 어. 어. 어. 아직 아닌가? 왜? 뭐가 아니지? 이게 아니네 야 이쁘다 이뻐 이렇게 나뭇잎 수집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하다 이건 또 뭐야 엥? 서로 위치 간섭이 안 생기게? 하는 건가? 뭐.. 이건 맞는데 이 위치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이렇게? 음. 이뻐다 이뻐. 이건 또 뭐야, 보석. 이 색깔이 묘하게 안 맞는데? 어, 됐다, 됐다. 아, 빨간색을 찾으려고 했는데, 빨간색이 맨 끝이어서 안나았구나 하, 이건 또 뭐냐. 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이상한 잡쓰레기들이 <웃음> 정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대칭 느낌 나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똑같은 거두 개씩 있잖아. 이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중앙이고. 근데 뭘 어떻게 두라는 거지? 어, 야 이거 자기들이 알아서 위치를 찾아가는데? 얼추 놓으니까. 어 이거 봐. 자리를 찾아간다니까? 아이싸글놈미 오! 와 확실히 그냥 대칭으로만 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인식을 하는구나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대칭으로만 두면은 클리어가 되네요? 신기하다 이건 또 대칭이네 이 점점 숨문 그림 찾기가 되어가는 느낌인데? 숨문 그림이 아니라 틀린 그림 이거 떼고 이것 떼고 얍! 아니었어! 아 잘못됐어! 미안해 한 번이라도 틀리면은 바로 그냥 초기화되버리네 아주 그냥 발육이 좋네요 식물이 이거 떼고 아 이걸 떼면 안되네 이쪽도 다 괜찮은거 같은데 얘가 안괜찮네? 이게 말썽이네 뭐야 벌써 다 됐어? 저 악마 녀석이 내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이건 또 뭐야?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무슨, 사탕을 여기다가 넣어 놨냐왜 괴물 눈깔까지. 이거는 한 자리에 보관해 놓고. 된거 아님? 대칭으로? 아, 대칭 괴물이야, 진짜. 이게 맞아? 설마 이 눈알같이 생긴 돌이랑 눈알이랑 같은 판정인가? 지금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오고 있거든요? 음...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방금 뭔가 띵 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세로로 3개씩 있으니까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이제 슬슬 정리가 아니라 그냥 노는 건데? 뭐 약간 근데 내 취향대로 대칭 맞춰서 이렇게 장식할 수 있으니까 되게 뭔가 힐링된 이건 곤충의 날개예요? 아 징그러워 이거 중앙에 하나 남는데? 안 겹치게 최대한 안 닿게 됐다! 간섭 안 됐잖아! 왜? 인정을 못 하겠어? 게임아? 됐지? 아니뭐 간섭도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깐깐해 이건 또 뭐야 뭔가 색깔 맞춤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기는 하는데 빨간색과 검은색이 만나서 이게 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검은색과 주황색 얘는 색이 다 섞인 건데? 그러면은 원색들만 있는 거 있잖아 색깔 하나만 있는 거를 이렇게 중앙에다가 두고 얘를 정중앙에다 두고 그 사이에 섞이게 해보자 됐다. 어? 이것도 두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요. 살려줘. 제발. 이거는 그냥 퍼즐 맞추는 건가? 어, 누가 봐도 여기야. 오케이. 하나씩 맞춰 가 보자 이제. 자, 기준만 잡으면 뭐 어렵지 않죠. 2 hours later. 어려워. 돌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요 그죠? 어~~ 그러세~~ 아~~ 이거세~~ 어 아~~ 아~~ 이 느낌 바로 이거야 아니 이런 걸 원했어 왜 이렇게 아까부터 다 찢어진 식물만 자꾸 나오냐? <웃음> 이것도 지금 요거랑 요것만 봐도 알겠지만 대칭이에요 하, 이 미친 대칭괴물 자 이거, 이거 정중앙이죠, 또? 일단 커플처럼 이렇게 쌍쌍이 더보자 요거랑... 요거네 요거랑... 아니 찢어진 것까지 똑같네, 이거? 소름이네 자 됐다, 이제 대칭으로 놔보자 약간 이런 걸로 심리치료도 할수 있나? 오케이 됐다 짠! 이쁘지? 아니 이런 캐시 개시... 항상 방심하면 튀어나오네 저 녀석. 어? 아 이거 돌릴 수 있다는 힌트를 준 거구나. 돌... 아아 아. 아, 아, 이건가? 니놈이 원하는 게 이것이냐? 아니 뭐, 어, 이건가? 어어어또있어어어도 맞추는 게 맞는 어 같은데. 잠깐 어디가 아닌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뭔가 눈꽃 무늬로 되어있는 것들은 많은데 맞춰지는 게.. 아! 찾았다 진짜 이거다 이건 진짜 빼박이다 야, 주황색에 맞는 무늬들을 찾아야 되는 거네 어.. 어디있을까요 찾았다! 짜잔 아! 됐다 예... 다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자, 어디가? 아 설마 이것도 대칭? 색깔 똑같잖아 이거랑 그치 그럼 이쪽? 여기? 와...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웃음> 와 벌레까지 붙잡아다가 거미줄의 대칭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야너 진짜 정신병원 가야겠다 아 친구야 나 진짜 좀너 소름끼치거든? 어머 어 먹었어 제 5장 시작하겠습니다 공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어? 뭐야 오른쪽으로 굴리니까 도넛이 생겼고 이 도넛을 다시 보내면 사어가 여기로 들어가지네요. 사과가 생겼고 사과를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골프공이나오고 이 골프공은 꼬리에 예, 밑으로 들어가서 에 네. 어? 오른쪽으로 해서 딱 들어가면은 바로 슈 공당 예굿 이건. 설마 이것도 그림자를 대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설마 근데 이게 대칭에 맞는 구간이 있나? 없는 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어, 어, 뭐, 이거, 정신병이야! 응. 야 그림자가 서로 안 맞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음. 어, 얘만 지금 그림자가 일치하는데. 일단, 서열 순서대로 더 보자고? 이게 킹이잖아, 그지? 그림자가 잡힌다고? 어? 어, 어? 음. 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음... 아 그림자가 잡히는구나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난 그림자를 잡은 적이 없는데? 이건 뭐지? 어? 어이, 전파 잡고 있네, 이거? 어... 왜 전파가 안 잡혀, 이거? 됐다. 됐다. 아까 눌러봤다고? 아, 내 의도치 않게 그림자를 잡았구나. 약간 라디오 전파 잡듯이 나오냐 이거 왜? 나이스 뭐야 고양이 별자리야? <웃음> 귀여워 이건 뭐야? 아, 고양이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다된거 아니야? 눈? 눈 쪽? 귀? 떠도는 별이 하나 여있다아 귀여워 밥 먹었냐고요? 안 먹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밥 먹어야지 어디 보자 이건 또 무엇일까요? 지구본 색깔도 지금 다이 방에 흩어져 있는 색과 색 조합이 딱 맞네. 자, 이거 걸어주고. 똑바로 세. 못 세워? 이거 어떻게 세워? 시간도 깔끔하게 딱 저녁 6시. 뒤집어. 뭐지? 이거 회전시킬 수 있어. 왜죠? 어, 설마, 이렇게 겹치게 하라고 하는 건가? 에? Oh, no! What? 아, 어, 깜짝이야. 다행이다. 휴. 이렇게 빨간색을 먼저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모래시계, 컴퓨터, 그 다음에 시계를 위에다가 놓고, 이건 뭐야? 사과, 오른쪽. 열쇠 왼쪽 위에 이걸 여기에다가 둬야 되나? 컴퓨터에 붙여놔야 되나? 이 외모장 위치를 모르겠네? 펜 어? 펜? 아 펜이 이건갑다 아아 붓을 유리병에다 넣으라고? 너네 되게 똑똑하다 근데 위치가 다르네? 아아 아. 나는... 잘좀 넣어봐, 임마, 야! 야. 아니, 나버리거든, 어, 슬슬 야. 밀려오네? 뭐야, 붓 주제에 귀여워. 자, 포스트잇을 위로 두고, 지구본. 이렇게. 이거 시계를 10시 5분인 듯? 그리고 포스트잇을 오른쪽에다 두자. 자리가 여기밖에 안 생.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됐어! 그지? 이제 이것만 뒤집으면 되는 건가? 뒤집어. 아 지구본을 안 맞췄구나 아니 나 뭐지? 나 바본가? 다 해놓고 됐으 완벽해 이건 뭘까요? 엥? 어? 어? 어? 색깔을 섞는 거라고? 그런건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엄청 엄청 복잡해지는데? 각 색깔에 성냥개비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탈색인가 그러면? 아닌가? 설마 여기다 흰색 넣어야 돼요? 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을 그럼 주황색에 넣으면 주황색으로 바뀌어? 노란색으로 바뀌어? 아 빨간색에 주황색을 넣었으니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건가 봐 그럼 이 노란색에 이걸 여기 연두에다 넣으면은 남색으로 나오겠네 엉엉엉엉엉엉 음 그럼 이 남색을 보라색에다 넣으면은 빨간색으로 나오겠네 음 <웃음> 알겠어 자 그러면은 빨간색에 연두색을 넣으면은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거는 여기도 반응 어? 여기도 반응이 있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색으로 나와? 아이 사이 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다시 빨간색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황색에 넣으면 되겠네 주황색에 넣으면은 빨간색 오케이 알겠어 자 바꿔봅시다 일단 연두색부터 만들고 가장 멀리 있는 연두색부터 만들고 이게 다행히 넣었다 뺐다가 되기 때문에 어? 왜 빨간색이 나왔지? 주황색을 노란색에 넣었는데 빨간색이 나왔어. 왜? 주황색을 노란색에 넣으면 연두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남색 나오고. 남색을 연두색에 넣으면은 파란색 나오고. 파란색을 노란색에 넣으면은 초록색 되겠지? 그러면. 일단 하나 완성. 자, 그다음에 노란색 만듭시다. 노란색 어떻게 만드노? 주황색 이 규칙을 모르겠네 빨간색을 주황색에 넣으면 노란색이 나오잖아 그럼 주황색을 노란색에 넣으면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빨간색이 나오냐고 어쨌거나 노란색 나왔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미 완성이 됐고 파란색도 완성이 됐고 빨간색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황색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거 빨간색에 넣어보자 에? 이걸 다시 빨간색에 넣으면 보라색. 그럼 이걸 주황색에 넣으면 빨간색이 나오겠지? 빨간색을 다시 노란색에 넣으면 주황색이 나오겠지. 됐다. 자, 이제 하나씩 넣자. 됐다. 오? 오! 괜찮은데? 이쁘구만, 불꽃색이. 와... 크고 아름답다. 뭐지? 크고 아름다운 녀석들은 다 줄어들어야 돼. 뭐 이런 약간 악의 무리 같은 생각인 건가? 이제 어떻게 해. 어? 마법의 불꽃으로 하니까 다시 길어지고 있어요. 음... 두번 들으면 이건 태우는 거고. 이건 길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야, 맞추면 되겠네 야, 높이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씩 천천히 하자고 한 번에 다 맞추려고 하면은 또아 뜨거 핫뜨! 뜨! 타사잇! 그렇지! 어? 두 개의 분류법이 있다니 이따가 보자고 이건 뭐야 어 거울에 비치는 모습들이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숨겨져 있었네. 이거 어떻게 열어? 열어. 안에다 이걸 넣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겹치게 해놓고 이게 지금 절반이 잘려 있는 거를 일 거란 말이야? 그치? 지금 이렇게 얼추 맞춰져 있고, 이거를 여기로 옮기고 불이 꺼져 있으니까 꺼트리고, 이걸 위로 올려주고 앞에다가 두고, 이거 여기다 꽂아주고 여기다가 두고 그 다음에 책은 지금 정확하게 똑바로 다 맞춰서 쌓여져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돼요 어떻게 해 하냐고 오! 지금, 걸쇠가 걸려져 있거든? 이거 보면은? 어떻게, 거울 걸 건드려? 아아 똑똑해요! 넣어줘요. 야, 기가 막히네. 거울에 있는 걸 누를 생각을 하다니. 이 영악한 장작들 같으니. 뭐야, 이건. 어? 어? 어? 뭐 눌리는 거 따로 없고 이거를 비추는 상태에서 뭘 건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다 켜야 되나? 다켜 어? 뭔가 약간 하트가 나 홀락 말락하는 모양새 아니냐? 하트를 만드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죽었어? 죽었어? 나왔구나 최종보스 이제 결판을 내자 뭐어 쓰다듬을 수 있네 아 원이 딱 차오를 때 쓰다듬어야 돼요? 응 그럼 뭐 쓰다듬기밖에 더 못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래 고양이는 귀엽지 아 고양이들 잘때저 특유의 포즈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기 얼굴 다 가리면서 제작진도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나봐요 막 우리 고양이 좀 보라고 그런 의도로 이 게임 만든거 아닐까 뭐야 어, 움직일 수 있는데, 아, 대칭을 그 와중에도 또 대칭을 맞춰야 돼요. <웃음> 그래, 그렇구나, 뭐지? 우와 돌려 조작감이 살짝 혼란스러운데 아우눈 아파 빨리 넘어가 아직도 안 끝났어 빨리 넘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엔딩 크레딧 비슷한 느낌마저 정리를 해야하다니 얘 혼자 따로 놀고 있어 정신차려 됐다 왜뭐 어떻게 하라고 아 순서대로 클릭하라는 건가? 1 2 3 4 5 6 그림자 맞춰야 돼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빨리 빨리 사라져 이것들아 <웃음> 언제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가 이 미친 정리 지옥. 정말로 무섭도다. 아니? 뭐왜안 안돼? 아하. 아니. 에. 에. 어디까지 커질 셈이야 그만 정리해 뭐 여기에다가는 뭐물한 방울 붓는 거예요? 용기가 얼마나 작은 거야 아니면 이게 이게 운동장만하게 큰 건가? 이 커다란 판에다가 와우 기다란거 당근 이게 여기인듯? 먹다 남은 샌드위치 뭔데? 이 좁쌀들은 뭐야 뭘 어떻게 해아 해. 토마토끼리 해야되는건가? 이렇게? 뭐가 문제지? 당근이 오른쪽인가? 설마 이렇게 안뒀다고 게임 안되고 그런건 아니지 레몬이랑 올리브를 바꿔보자고 아스파라거스도 아 이렇게 아아야 진짜 정신 나갔어 이 게임 야 저게 저게 안 맞는다고 진짜 아또뭐아 와... 그만해 아아아 <웃음> 아... 아... 맞는 뚜껑이 없어. 이럴수가. 도시락을 다 쌌는데. 아! 정리지옥! 아, 얘가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돼? 왜 무너질라 그래? 왜 무너질라 그래? 왜..왜 왜 흔들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뚜껑 색깔이 안 맞아서? 그렇죠 아..아.. 아, 아 진짜.. 아우 욕할 수도 없고 그랬구나.. 그게 그렇게 억울했구나.. 어? 아 빨리 회색 좀더 줘봐요 아뭐 언제까지 해? 그만해 제발 언제까지 싸라고 아 이대로 원래 그냥 종료하는 건가? 게임 끝났는데 내가 지금 미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제발 누가 그렇다고 좀 해줘 봐 이게 맞아? 힌트 이건 힌트가 아니잖아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건데 클리어 조건이 뭐냐고 계속 올라가는 거...가 맞는 거야? 그니까 러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노빨파 순으로? 알았어 해 보줄게 어? 이거 억지로 무너뜨려 볼까? 어? 이게 완성이 돼버리면 안되는데? <웃음> 어? 잠깐만요! 야 이거 계속 쌓는게 맞네? 뇌절이네? <웃음> 우주로 올라왔거든? 지금 별 보이거든요? 아이 김치통 왜안 올라가? 끝났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끝났다 고양이 귀여운 건 알겠는데 너무 뇌절이었다 이번 스테이지는 뭐지? 뭐야? <웃음> 아 눈만 뜨니까 좀 무서울지도? 그렇게 고양이는 달과 일심동체가 되었다고 설마 고양이를 기리기 위한 건 아니지? 어? 이거 아까 내가 저번에 정리했던... 오잉? 어! 나 고양이 손으로 바뀌었어! 이때까지 정리한 거 지금 다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드디어! 드디어! 아! 다 꺼져! 이런 정리 게임! 어? 자 일단은 1회차 다른 여러 가지 루트들 안 하고 스트레이트로 전부 다 스테이지를 한 번씩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힐링받는 그런 정리 게임이었는데 가끔 중간중간에 진짜 뇌절치는 스테이지들이 좀몇개 있었어가지고 와 그거는 좀 참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잘 이겨냈습니다 고양이의 이 귀여움을 보면서 잘 참아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우리 숨겨져 있는 다른 정리법들도 찾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거 어떻게 정리했었더라? 아이 이 굵은 선을 높이 순서대로 정리했었거든요 굵은 가로선을 높이 순서대로 정렬을 했더니 됐었어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색깔? 아 두께 순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그런 건가? 색깔 별로가 아니라?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거 크기 순으로 했었었잖아 이 무늬 어 무늬 순서대로 짜잔 좋아 아 어렵네 우리 이거 키 순서대로 했나? 이거 키 순서대로 했었지? 딱 보이는 게 그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음별한 개만 주는 거 보니까 맞네요 다 다른 걸로 해봅시다 노란색 액체에 담긴 초록색 무언가 노란색에 노란색 초록색 액체에 담긴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 액체의 높이? 어 그러네 액체의 높이도 서로 다 다르네 오오이 하나 좋아요, 하나 더 내용물의 개수? 어 내용물의 개수 맞는 것 같은데? 까 아니라 이거 서로 같잖아 지금 그리고 이건 셀 수도 없어 색깔별로? 색을 점점 바꿔보자고? 그니까 러 초록색에서 완전 노란색으로? 올리브가 가운데 아니냐고? 왜? 초록 고추, 노란 점, 노란 고추, 올리브라고? 엥? 야 그럼 이건 또 뭔데? 혹시 토마토를 하나씩만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캔의 색깔선이 왜세 개나 있겠어요? 아, 이, 이 진한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이 빨간색? 이렇게? 뭐야? 이게 맞다고? 와, 난 진짜 정리의 세계를 모르겠다. 이거는... 큰거 순서대로 했었었잖아. 이렇게. 큰거 순서대로? 했을 때별 하나였고 왜별두개 줘요? 내가 이렇게 분리 안 했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었구나 내가 아 쌓아놓지를 않고 겹치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뒀었네 저번엔 나란히 하고 이번엔 겹쳤고 아 오케이 자, 이거는 내가 이 노란색 선에 맞춰서 분류를 했었는데 이거는 아마 깨진 자국? 이으면 될것 같아요. 쉽네. 이제 뭐 하다하다 깨진 자국까지 잊고 있냐, 진짜. 아휴... 이거는... 색이 점점 이제 변해가는 과정으로 내가 분류를 했었는데 높이? 높이 순으로? 높이도 근데 좀막 얘네 출렁거려서 애매한, 어? 아, 이거 이어진다, 야. 지형이 이어져? 어, 지형을 이어서, 이렇게. 음, 많이 반배요? 오케이. 이렇게, 나이스. 아, 근데 이거는 우리 데모 때 해서 알죠? 그냥다 떼면 돼요. 우리가 저번에 스티커 붙여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특수한 분류법이었고 이번에는 그냥 스티커 다 떼면 됩니다. 곧. 아, 이거 저번에 겹쳐서 놨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두면 되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거 찾았고 세 번째는... 각의 수? 어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러네... 각... 이게 12각형이고 14각형... 이거... 됐다! 페인트는... 저번에 선을 이었는데? 어? 뭐야? 아 어, 이거 페인트... 어어? 어? 아 이거 무늬가 있었구나? 난 몰랐지 자 깔끔 피라미드 완성 이거 처음에는 색깔별로 분류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단추의 구멍 개수로 맞춰서 해볼게요 아이 없는 거 가끔음 좋아 이번에 크기별로 크기 순으로 해봅시다 오케이, 크기 순 전부 다 머리에 구멍 개수 순으로 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 여기 그 데모 버전에서도 했다시피 꼬다리 부분 보면은 숫자가 적혀있거든요? 3, 4, 이게 6인가? 이거 6이구나. 이게 3이고, 4, 5, 6, 7. 아, 다 닦어. 굿. 세 가지였는데. 더럽히고, 한번 더럽히고, 두번 더럽히고, 세번 더럽히고, 네번 더럽히면 이걸 왜 반대로 했을까, 나는? 진짜 사람이냐, 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전히 더럽히고, 이걸 닦으 되지. 짠! 아, 이삿짐 싸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분류법이 있지? 저번에는 신발, 기계 제품, 화단. 조경하는 거에 쓰이는 거 그리고 여기에 공 했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딱 색깔이 그러네 색깔이 분류가 돼 있네 다 파란색 여기 다 초록색, 여기 다 빨간색으로 여긴 다 검은색? 하얀색, 하얀색과 검은색 어 좋다 끝! 테이프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지 이렇게가 왼쪽에 가장 구석에 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힘들었다 이거 그라데이션으로 했었었잖아, 그렇지? 종류별로 분류를 해보자. 크기 순으로. 아 뭔가 크기가 아닌가? 잎의 톱니 모양 순? 너무 간것 같은데, 진짜? 그게 맞나? 해보기나 하자 그래. 이게 맞다고? 와, 맞으면 진짜 병원 강추. 그리고 임맥순? 맞아 이게? 이 맥을 세라고? 어? 아니 근데 이거 맥 이것도 다섯 갠데? 야 겹치는 게 있어서 안 돼. 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맥을 애초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구멍 개수도 그렇고. 아 근데 구멍 개수는 맞나? 아니 구멍 개수를 보고 싶은데 이건 맨 오른쪽 아 이렇게 하나씩 봐야 되는 거야? 맨 오른쪽으로 옮겨가... 어? 뭐야? 어? 설마...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여러분들 느낌 왔... 아... 아, 설마! 어, 됐네. 자, 이 색깔별로 했었고요. 높이순? 높이순으로 하기엔 뭔가 좀 애매...한데? 이게 더 높은건지, 이게 더 높은건지 가늠도 잘 안되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됐어? 잠깐만, 다, 다, 다, 다, 다, 시 면의 개수라고? 예 그래, 이게 3면 이게 4면 이게 오면 그러네 이게 6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여덟 면의 개수였다니 어제 이걸 우연으로 맞췄네요 <웃음> 어 색깔 됐고 면의 개수 됐고 그럼 이제 뭐 할까? 부서진 모양을 맞춰보자고? 아니 나도 그게 될줄 알았는데 단면으로 봐야 된다고? 이게 맞을 거고 <웃음> 됐네 맞았다 맞았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거밖에 분류법이 없지 않나? 색깔 조합?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여기가 빨강이고 여기가 초록이어서 가운데가 빨강초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했었단 말이에요 야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아까는 이렇게 세로로 민무늬 조합 민무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오 맞았어 나이스! 이번에 촛불 저번에 높이 일정하게 했었었잖아요 계단식? 계단식은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이거 불 붙여서 제일 길게 하잖아 여기까지 안돼 어느 정도 길어지다가 멈추거든? 자 여기서 멈췄어요 계단식은 난 근데 아닌 거 같은데 야, 혼수한번봤자 마지막이니까 혼수한 번만 깔끔하게 받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좀 들어보자. 얼마나 뇌절치나. 외국 유튜브 보고 왔는데 계단식이 맞다고? 계단식이 맞다고? 왼쪽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식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제일 짧게 하고 얘를 제일 길게 해서 얘를 제일 짧게 해야겠네. 난왜또안 돼? 너무 높이가 들쑥날쑥해서 그런가? 엄마야! 왜안 돼? 네 번째 거를 조금만 올리자고? 아난이 계단식 자체가 되게 얘들아 나 지금 게임을 하는데 이러고 하고 있거든? 이러고 하고 있어 맞냐 이게? 이러면서? 게, 모니터에서 이렇게 지금 뒤로 떨어져서 이러고 보고 있다고 여기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어 됐다! 아... 와 이게 제일 억가였다내 기준으로는 이게 진짜 제일 억가야 맘맘매야 어... Little to the left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억가인 거몇개 빼면은 정말로 재밌는 게임이었다. 그데 이거 클리어하고 있던 사이에 또 12시가 지나서 1일 정도에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한번 해볼까요? 음... 세 번째 정돈? 했던 거가 살짝 바뀌어서 나오네. 이거 대칭 맞추기죠? 이거 떼주고... 이거 떼주고, 이거 떼주고, 떼주고, 떼주고 굿! 아주 이뻐요! 짜잔! 세개정도는 배지! 자, 이렇게 A Little t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복화 종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보미야예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게임 생일이에요. 우리 봉남이와 함께 생일 축하를 불러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깡깡님.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음, 우리 봉남이 <복남이도> 너 노래 불렀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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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면 안돼 <웃음> 얘 지금 여기서 자려고 살짝 각보고 있는거 같은데 온몸이 퍼진거 질퍼 같은데요 지금 얘가 얘 존다 존다 안된다 존다 얘 존다 안된다 미미야 일어나 미미야 일어나 긁어주는게 아니고 일어나라고 그러는거야 바보야 기분좋아하지말라고 기분좋아하지마 <웃음>